안녕하세요 패턴스트리 박담희입니다 여성상의 기본원형 원피스원형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면 뒷면 판매까지 예쁘게 다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제 실수로 삭제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드레스하면서 설명 중간중간 드렸지만 별도로 기본원형을 떠서 올렸는데 삭제가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각부터 음. 잡았습니다. 등길를잡겠습니다이 등길이라는 것은 뒷목 중심 뼈 나온 부분부터 허리 끝나는 선까지죠. 빠져지는 기준이 따로 있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준 잡아주고요. 각은 언제나 기준선 놓을 때마다 잡은 잡아줍니다. 22 66 사이즈, 니까 가슴둘레가 2 2입니다4이의1 2사 2cm 1사이나갔습니이 그리고 사이 아주 6 사이즈, 66 사이즈, 66 사이즈, 66사이 준선은 언제든지 작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목선 7cm 나타냅니다. 2cm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에 여기서 1.75에서 2cm 내려가는데 기본 2cm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어깨 분량 놓겠습니다. 어깨는, 씻고 나갔네요어 2분의 1 이렇게. 어깨선 놓고, 절반 기준선 잡아주고요. 목부터, 하줍니다. 목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허리 1cm 들어갑니다. 1cm 들어가서 각자, 곡자, 중요한 부분, 많이 굴른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살짝 살아납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장굴러주 살아나죠. 여기서 5cm, 자섯분 여기서 자연스러운 기준선으로 내려가서요. 옆쪽으로 1cm 이동합니다. 옆 센치 1cm 이동하면 이게 기준선이 됩니다. 하트 기준선이. 1 4 네. 기준선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선이 항상 있어야지 여기서 나간 만큼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허리 차이가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서인데 일단 나간 만큼 그냥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시 잡아주고요 여기서 허리 사이즈 나주는거죠 허리 사이즈는 디자인에 따라서 넣는거고요 2.5 나갑니다 중심 절반 잡은 자리에서 엔 p 시켜줍니다 접어주면 여기서 9cm 아까 자연선 내려가는 선에서 9cm 내려갑니다 여기 절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MP 시키면 절개선에 다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뒷판은 끝났습니다 아무만 그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그려도 되는데 기왕이면 모두 뭐자 예쁜 걸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죠? 7cm 그리고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접고 이거 다 쓰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만 잘라. 가스가 생기죠, 다시. 일단 다 잘라야 편하게 주시겠네. 성됐고요 여기 다스 분량을 이렇게 엠피 시켜주면 다스가 다시 생기죠 여기, 여기 패턴 뜰때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살짝 살아나죠. 여기 다스 잡고 원피스 타이트 기본형입니다. 상의 부분입니다. 리부터 놓겠습니다. 앞길이는 40이고요. 앞길이는 목 옆목 어깨서부터 유선을 지나서 어리선까지입니다. 가슴 둘레, 유가슴 둘레 24. 24여거 22cm 가면 여기서 아픔을 놓겠습니다 여기 가슴 누 가슴 놀래 기준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아픔 1 9놓겠습니다 교칠 기본입니다 우센 지나가죠? 여기 3cm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안목이구요 카라도 할수 있고 뭐 목을 더 파줄 수 기본입니다. 목을 더파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선은 뒤뒤어깨 아까 떴죠 역대 사이즈를 여기서 넣습니다 센터 잡아주고요 5cm 나가 선에서 유장이라고 있거든요 유장? 유폭을 장 먼저 넣고요 6폭을 나누면 9cm 거든요 5cm 넣고요. 5cm 당한 상태에서 25. 유장 길이가 25입니다. 여기네요. 여기를 기준해서 앞에서 고려주세 앞판하고 뒷판하고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앞 길은 38이고, 아, 뒷길이는 38이고 앞길이는4 2이잖아요이 차이점을 여기다 줍니다. 2cm 차이 났잖아. 주고, 여기 나간 만큼 들어옵니다. 6포, 2cm.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을 잡아주고요 요거를 여기서 허리선을 놓고요 차이점 나는 거를 허리선을 놓고 여기서 또 엔피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하는 다트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기를 엔피시켜주면 이것또 절개를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심선. 또 암을 파줘야 되겠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판 기준은 이 앞에 지금 막힌 걸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이제 트임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1 인치 정도 나와가지고요, 단추 달아주고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선이죠 아무 렇게졌고요냄대봉 앞에 트임을 주고 싶을 때는 뱅담은 이렇게 이름지 줍니다. 그리고, 단추, 달든지, 지퍼 달든지,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위장에서 곡자 휘어진 부분으로, 0.3 정도.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상에도 있고요. 이거 자깔면서 절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 완성은 됐고요. 기본 완성은 됐고요. 패턴으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원피스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디자인 좀 응용하는 거, 응용법을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본 요것만 아주 배워놓으시면.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차이점이 많거든요 다트분을 이렇게 패턴 뜰때 이렇게 m p 시켜 줍니다 뒷판하고 차이점이 딱 맞죠 이렇게 뒷판 앞은 완성입니다 이 다스를 박는 게 아니고, 절, 절, 절게, MP 시켜서, 이렇게 재단하는 겁니다. 앞판 완성됐고요 앞판에 다스가 좀 많이 들어가죠. 허리 차이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매, 소매는 중심 센터부터 잡습니다. 중심 센터 잡아놓고 십사 센치 솜에 기름 먼저 넣어야 되겠죠? 소매길이 53입니다 소매길이는 소매, 소매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손목 여기 뼈 나온 부분 있죠 여기까지 재는게 손목길이입니다 시즌 선 잡아주고요. 이게 아주 매산이라고 있습니다. 손매 높이를 말하는 거죠. 손매 높이 기본 14를 놓습니다. 기준선잡주고요 여기서 소매 통을 놓습니다. 소매 통 34니까 반반 34니까 17씩 넣으면 되겠죠? 17, 34 이렇게 놔주고요. 중심에서 힘의 중심에서 아래 부분 1cm 이동합니다.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겼어요. 또. 그리고 뒤진도 21을 놓습니다 그래서 1cm 기준 먼저 잡아 줄게요. 여기가 뒤가 됩니다. 뒤쪽으로 5cm 나가서 기준선 잡아주고요. 앞으로는 5.5 나가서 기준선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중심선에서 22, 22 나갔습니다. 앞은 앞진동 그러니까, 4분의 1 상동이죠? 4분의 1, 가슴들레죠? 24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소매풀이 소매불이 17이니까. 11. 기본 선 나가주고요. 11에서 여유분 2cm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소매도 이제 여러 가지 원형이 있는데, 기본 타이트, 지금 제가 외등 드레스하고 이브용 드레스 했잖아요. 일단 타이트, 그리고 30cm 여기서 내려가면 팔고 기준선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 다섯 잡아주는데 지금은 여기 옆 다트를 할 것입니다 스매통 남는 부분 곡자가 제일 많이 휘어진 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완전 타이트고요. 지금 역다트로 할 것입니다. 그럼 0.5, 되게 더 파줍니다 팔굽선에서. 이렇선에서안쪽으 또 살려줍니다. 중심 나는 선에서 칠점 칠사분의 팔곱선까지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거 열비시켜주면 여기 다스가 들어갑니다. 소매통입니다. 소매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해서 앞쪽에서. 4.5 들어가고요. 뒤는 4cm만 들어갑니다. 암으로 이렇게 파주는데요. 이 3등분 선에서 2세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줍니다. 왜등들스할 때는 이거 다 잘라 버리겠지 우리. 근데 그냥 이쁘게 파줍니다. 이거는 노하우가 생겨서 예쁘게 파줘야 이세 분이. 예쁘게 맞습니다. 아까 이 기준선 줬죠? 여기, 여기 5cm, 여기는 5.5.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파주면 소매가 홀록하니 이 세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파줍니다. 잘라보면 기준선이 보이겠죠? 제가 패턴으로도 다 정리합니다. 뭐, 앞판이. 이 선이 예뻐야 소매가 예쁘게 다릅니다 이거는 잡고 잡고 그리고 모두 자도 이 모양은 없습니다 잡고 잡고 파줘야지 이게 소매가 예쁘게 나옵니다 정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피스 좀 예쁘게 투피스 정식으로 이거는 지금 원피스만 할수 있는 거고요. 원피스 드레스 를할때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고요. 패턴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도 자꾸 보시니까 선이 다 또렷하게 보이시죠 원피스 기본입니다 앞트임 없을 때는 이거 없애주고 트임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요거하고 스카트 기본하고 붙이면 원피스 되는 거예요 기분, 기본 원피스 되는 거고 이제 뭐 얼마든지 응용하면서 또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영상을 잘 올려드렸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깨끗하고 예쁘게 다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원피스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